안녕하세요 케 K군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재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요 그 재회를 성사시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그런 시도를 해볼까 말까 하는 막막한 두려운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재회를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그 과정 중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내가 상대방을 다시 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었던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 어쩌면 내 상대방은 나랑은 조금 다르니까 혹은 내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여러가지 생각들 중에 어찌 됐든 그런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음에도 이 생각들까지 도달하기에 역시 상당 시간들이 필요했었고요. 그 상당 시간들 속에 많은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도 했었어요. 처음 이별했을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고요 상대를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황당함과 화를 낼 그럴 상대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별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억울하고 황당한 감정들이 뒤덮고 있었던 그간에 그 사람과 나와의 추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잘해줬었던 내 기억 속에 참 행복했었던 순간들이 그래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었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거든요.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많은 원망과 격한 감정들이 거치고 난 지금은 어쩌면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진 않았나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날은 요또 그렇게 그 사람이 살짝 그리워졌어요 그런 마음의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오게 만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볼지 말지를 고민했던 그 순간에도 요 이미 앞에 많은 시간들과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또 고민이 생기네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? 그 사람이 받아줄까? 안 받아준다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? 그냥 이대로 놔주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변할 테니까 한번 노력해보자고 설득을 해볼까? 근데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.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살짝 마음이 위축돼요.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.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안 잡는 게 맞지 않을까? 그 사람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거겠지 괜히 내가 뭔가 를 해보려다가 그마저도 있었던 좋은 기억마저도 안 좋게 되는 건 아닐까?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또 마음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게 맞는 것 같다고. 그게 지금은요. 또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게 또 두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.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요 뭔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나를 두드리고 있어요. 또 나는 힘들어져요.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. 그래서 이제는요. 그 고민을 끝내려고요. 해보고 안 되면 그걸로 끝내는 걸로요. 어쨌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봤고요 상대가 연락을 받아요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나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리워했다는 느낌을 풍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살짝 넌지이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겠죠 잘 지내? 상대의 대답 역시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한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순간에도 요 나는 내가 결심했던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나 너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? 인데요 그걸 말하면 상대가 거절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미 거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민망해질 게또 두려우니까요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아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대화에선 진짜 물어보지 못했어요. 애매한 대화만 서로 하고 끝냈거든요. 근데 그 대화 이후에 요 상대나 나나 또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건 사실이죠. 나는 오늘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사람도 요 내가 그렇게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나는 요내 나름 나를 민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의도와도 상관없고요 어쩌면 나만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생각나서 한번 해봤다는 라 느낌으로 그 사람을 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 사람도 요 그냥저냥 생각나니까 연락해 본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각자의 상대방이 또 연락을 해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는 있을 거예요. 그 연락이 없으면요.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요. 연락이 없다면 그 정도의 마음인 걸 거라고 또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정해가겠죠. 왜냐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우리 둘다 모험을 하기에는요. 지금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은 상태거든요. 두려움도 많은 상태이고요. 그렇게 연락이 없는 상대를 서로 대하면서 각자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. 어쩌면 상대의 마음을 잡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또 새롭게 알아가고요. 그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고요. 그걸 또내 상대방은 어쩌다 한 번씩 듣거나 보게 되겠죠. 물론 나 역시도요. 그 사람 옆에 새롭게 생기거나 알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상황들을 또 지켜보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게더 잘한 거다라고 내심 안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누굴 만난 거였으니까 그때 그 말을 안한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금은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면서 또 내가 비참해지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은 그 정도로밖에 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잘해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내려버리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규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그 정도로 밖에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규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나를 그 정도로 밖에 안 사랑한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없고요 그런 사람과 정리를 한 거니까 나는 잘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아파지거든요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들이요 사실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요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요 그 이후에 나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연락을 안 하니까 그 사람 역시 내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한번 찔러보려는 마음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심심하니까 문득 생각나니까 그냥 그렇게 해본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싶었나봐요 나를 더 별로인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보려고 노력했었나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진짜로 마무리가 되는 게 맞겠다고 그 사람도 자기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확실치 않은 사실을 사실인 걸로 받아들였나 보죠. 근데 결국 그 사람도요.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걸 그렇다라고 규정짓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나처럼 잠깐 마음은 편했겠죠.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도요. 그렇게 규정지었던 게 실제로 편안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더 비참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. 만약에 그 사람이여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내가 네 의사를 거절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우니까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부담주기 싫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혼동 때문에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마음이 두려워서 연락은 해왔지만 딱히 어떠한 말도 못했겠구나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다면요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락만 해왔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면요. 적어도 그 사람은요. 내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겠죠. 그러면 결과가 어찌됐든 그 사람도요. 자기 스스로가 더 뿌듯하고 기분 좋은 마음은 만들지 않았을까요? 재회가 돼서 둘이 잘 지낸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요. 그 과정 중에 이유가 어찌됐든 부족함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. 나나 내 상대방이. 그런데 너무 결과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요. 그게 결국 결과치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나를 더 아프게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내 상대방이 나를 잡을 때도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좀 안타깝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? 그 사람 마음이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제외의 실패에서 마냥 아파하시기 보다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평생 확인할 수도 없는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해 보시는 거라면요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는 게더 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달라질 게 없더라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